네, 한국농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저희가 나왔는데요. 음. 자, FMC에서 이 아코더 두 병과 루엔스 하나를 같이 구매하시면 뭔가 하나를 더 준다면서요? 예, 뭔가 하나를 더 드리고요. 많이 좋아하시는 시맥프로. 이거를한 아. 병을 더 드려요. 저희가. 이 행사를 그러면 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시작은 됐고요. 네. 이제 9월 15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그 거래처에서 이 구매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맥 프로가 지금 저희가 물건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일부 거래처를 가졌을 때는 물건을 바로 안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럼 저희 그 거래처를 통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다 받은 다음에 9월 15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다 택배로 제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친절하시네요. 아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농가분들이 저희도 이렇게 보답을 드려야죠. 네, 이곳은 경북 구미의 슈퍼농부의 사과 육류장인데요. 이렇게 불과 4개월 전에 요만한 나무젓가락을 그냥 꽂아뒀을 뿐인데 이렇게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과연 슈퍼농부는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어 사과 묘목에 불필요한 가지를 이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바닥에서 한 60cm 정도. 아 예. 어, 밑에 밑에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가지들은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어 잘라내는 겁니다. 요 부분이 어, 접목한 부위거든요. 아 어디가요? 여기가. 아 거기 접목. 이렇게 Y 자로 이렇게. V자로 네. 이렇게 되어있죠? 네. 여기에다가 위에 순을 하나 붙여가지고 어, 테이프로 말아서 이렇게 말, 말려놨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이제 네,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이제 순이 나와서 이렇게 네. 지금 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심은 지가 얼마 됐어요? <웃음> 음... 요거 4월달에 심었죠? 어? 아, 요거만 했죠? 네, 이랬었죠 이 막대기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네, <웃음> 이 막대기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키우는 거예요? 어... 내년 3월...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제 묘목을 캐내고 이제 사과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 그럼 그때 시집가는 거예요? 네, 3월 내년 3월 되면 시집갑니다. 한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 지금 이게... 지금 4개월 만에 얼마나 큰 거예요? 음... 큰건 벌써 한... 메다 여기 접목한 부위에서 한 1m 정도? 어, 어 1m 정도는 위로 올라왔죠 야. 금방 올라오래? 네? 가끔 오시니까 금방이지 저는 <웃음> 키운다고. <웃음> 제가 보기엔 빨리 안 그런 것 같은데. 사과 묘목입니다. 사과 묘목. 아 사과 묘목. 예. 야 여기, 여기 얼마나 좋았어요? 여기 사만 주 들어가 있습니다. 사만 주. 네. 마늘 그 맛었는데 그렇죠. 양파, 마늘, 감자, 뭐, 이렇게, 무, 이런 거. 계속 하다가, 이제, 종목을 바꿔준 겁니다. 왜 바꾼 거예요? 계속 같은 작물을 이렇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다른 작물들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다시 마늘, 양파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훨씬 농사가 잘 됩니다. 거예요? 음, 이제 사과나무가 이제 여기 잎이 나면서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직선으로 똑바로 클수 있게끔 이렇게 지주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 지주를? 네. 몇, 몇 개를 세워야 되고요? 4만 주 심겨져 있으니까 4만 개 꽂아야죠. 몇 개요? 4만 개. <웃음> 그 다음 또뭘 해줘야 됩니까? 지금, 어, 올해 지금 날씨가 뜨겁고 하면서 진딧물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살가들었고요 어, 지금도 지금 진딧물은 지금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좀 없어졌는데 위에 보면 뭐밥밤 나방이라든지 나방 종류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어, 해충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충관리? 네 예. 위에 올라오는 새순을 자꾸 깔아먹기 때문에 어... 예, 새순을 살려둬야 되는데 올해는 뭐 방제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써나기가 오고 써나기가 오고 이래가지고 약효가 <웃음> 길게 가지를 못하네요 어. 여기 처음 정식 했었을 때어 심고 안에 보면 은 이렇게 점적 호수가 있거든요 네. 점적 테이프까지 같이 깔았었죠 네. 동시에 네. 쌍골이 아, 생겨버려요. 아, 아, 피복하고 이렇게 안에 물 관수할 수 있는 점적 호수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프린쿨러로 물을 주는 것보다 비닐 안에 이렇게 점적 호수를 넣어 놓으면, 어, 작은 양의 물을 주더라도 이게 비닐 안에 퍼지면서 수분, 유지, 수분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 밖에서 주라 그러면 비닐 속에 흙,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시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놀골에도 물이 엄청나게 떨어져야지, 비닐 안에까지 들어가겠죠. 음. 그런데, 이렇게, 비닐 안에다가 점적 호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어, 양분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거죠. 음. 여기, 그, 물을 넣어줄 때, 그냥 맹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 여기도 이제 뿌리 발근을 하기 위해서, 어, 아쿠도로엔스 어, 사용해 가지고 이제 땅속 미생물도 어, 넣어주, 비닐 속에 넣어주고 그 다음 이제 밝은 역 좋아지기 위해서 어, 루엔스 사용해서 어, 수용성 인상과 어, 이렇게 풀빅산, 뭐, 휴믹산 다 들어가 있는 루엔스를 사용했었습니다. 밝은, 좋아지려고. 어떻게 결, 결과가 좋은 건가요? 저도 올해 사과 면목 처음이라서. <웃음> <웃음> <웃음> 예, 올해, 올해 처음입니다. <웃음> 여기도 힘이 주으니까 밑에 이 새순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 이 과수를 재배할 때 이런 새순이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뿌리는 지금 매우 잘 뻗고 양수분을 잘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그 일반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유런이파리들이 많이 보여요. 하엽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여기는. 음. 너무 지금 잘돼 있어요. 올해 같은 날씨가 초기에 되게 가뭄이 심했고 그 후기에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사장님께서 정식이 들어갔을 때 루엔스 아쿠도를 물 1톤에다가 루엔스 한병 아쿠도 이렇게 두 병을 해서 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다들 이제 뿌리 내리는 건다 인정을 하시는데 또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저희 그 아쿠드를 쓰시게 되면은 루엔스도 비로드시지만그 가뭄에 이 땅이 건조했을 때그 이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 나무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게어 지금 가뭄이 지나고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뿌리 쪽이 안 좋은 사과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하엽이 낙엽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 낙엽진 거 하나도 없이 이 새순이라고 하죠. 이 눈들이 다 힘이 좋으니까 닭이 삐져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힘이 좋으니까 새순들이 음. 잘 올라오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좀 뽀송뽀송해요 보면은요. 어... 네,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은 그 뽀얀 피부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어... 육묘 관리하실 때는 이낙엽지는 거하고 이 새순이 얼마 잘 뻗는지 그것만 잘 관리가 되더라도 이 묘목 재배는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